네, 안녕하세요. 협도입니다 <웃음> 너무 딱딱해. 안녕하세요. 연돌생입니다선생 <웃음> 먼저 하실죠, 이거. <웃음> <웃음> <웃음> 자, 협도가 준비해온 프리미어 초보자 궁금한 10가지라고 했는데 초보자의 질문치고는 너무 이렇게 거만한 질문들이 많아서 <웃음> 예, 하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도대체 뭘 <웃음> 어떻게 설명해줘야 될지가 좀까깝해서 자, 이제 아홉 번째가 프리미어 여러 가지 효과 중에서 자주 쓸만한 효과들이 있는가? 있다면 어떤 건가? 그리고 효과들을 다 적용해봐야 어떤 효과인지 알수 있느냐. 어, 맞아요. 실제로. 그리고 특수효과 마법 같은 과 영상을 만드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세상에 이런 건 없어요. <웃음> <웃음> 진짜 이런 건 없어요. 자, 어, 요거는 음,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뭐 이렇게 좀 곡해하지 말고 들었으면 좋겠는데 프리미어도 어떤 기술이잖아. 네. 이거를 학원 같은 데서 가르쳐 주잖아. 그지? 돈 내고 배운, 포토샵도 돈 내고 배우잖아. 네. 나도 학원에서 강의를 해봤거든요. 뭐 프리미어를 어 어느 정도까지 배워야지 이걸로 밥벌이를 할수 있는 정도? 자유자재로 어떤 영상을 만드나? 아니면 영화를 만들어낼 정도가 되나? 뭐 이런거는 약간 개인차는 있어 근데 이거를 기술적으로 프로그램을 만약에 가르친다 치면 하루에 두세시간씩해서한 20일 이 정도를 계속하면 기초만 떼요 그러니까 프리미어라는 툴에 대해서 전반적인 걸한 번씩 다 만져보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학원에서는 다음 단계에 중급이나 심화 이렇게 넘어가거든 기초 떼고 기본, 뭐 심화 이렇게 넘어간단 말이야. 근데 기본과 심화를 넘어갔을 때 뭔가 더 퀄리티 있고 좋은 영상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알려주지는 않아. 음. 보통 그때부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주거든 네. 그러니까 뭔가 실습할 거리를 던져주고 여러가지 효과를 적용을 막 버무려서 결과가 탁 나오는 뭐 네. 이런 것들을 뭐좀 이렇게 양심이 없는 학원이면 한 1년은 물고 먹을 수 있어 음. 케이스는 계속 만들면 되니까 네. 근데 좀 양심이 있다 그러면 이제 기본 심화 과정은 한달 정도 더 뭔가 배우고 나면 사실 끝나는 건데 네. 사실 이것도 자기가 많이 만져보고 이것저것 해보고 유튜브 가서 찾아보고 하지 않는 이상 배워서 이게 다 외워지지도 않아 그러니까 한도 끝도 없다라고 그냥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내가 이제 혁도가 준비한 것 중에서 프리미어 효과 중에 어떤 걸 자주 써야 되나 이 효과들을 미리 보는 방법은 없나? 없어 그런 거 아예 안 만들어 놨어 내가 다 일일이 해 봐야 돼 그리고 하나를 썼을 때랑 두 가지를 섞었을 때랑 결과가 다 다르게 나와 그러니까 효과가 100개다 100개를 또중첩해서 쓰잖아. 네. 100 곱하기 100만 해도 만 개가 나온다고, 케이스가. 그걸 다할 수가 없지. 아니, 결국은 응용이야, 응용, 계속. 프리미어라고 치잖아. 네. 아까 전에 프리미어에서 이 케바케를 다루는 사람들이 있었잖아. 네. 뭐 편집하는 여자도 있고, 뭐 조블리도 있고 되게 많아. 네. 그냥 하나를 들어가 봐. 네. 그러면 이제 프로세스 단위로 영상 편집은 이렇게 합니다라는 거는 이제 뭐, 내한테 배우는 어쨌든 배웠잖아. 그 순서대로 하는 방법은. 네. 그 다음에 여기에 재생 목록을 들어가. 자, 그러면 이분이 만드는 것 중에서 잘 봐봐. 여기서 여기 프리미어 프로 강좌라고 돼 있지? 네. 들어가. 그러면 여기에 재생 목록이 있다고 이 재생 목록이 서로 연관된 게 아니야. 음. 딱 해봤기야. 네. 그러면 여기 보면 이래 봐봐. 간단하고 세련된 큰 자막 만들기라고 돼 있지? 딱 네. 이거 보면 돼. 네. 심심할 때 그냥 보면 돼. 음. 이런 거 뭐. 여기 보면 영상이 흔들렸는데 짐벌 없이 찍었는데 흔들렸다. 그러면 이거를 워프 스테빌라이저라고 하는 안에 효과가 있는 거야. 네. 그걸 그냥 꺼내서 쓴 거야. 그거 설명한 거야. 케이스 네. 바이 케이스인 거지. 네.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이 분이 하고 있는 재생목록에 있는 걸 몰랐다 그러면 영원히 모르는 거잖아. 네. 근데 유튜브는 물어보면 다 나와. 잘 봐봐. 내가 짐벌 없이 그냥 얘를 이렇게 찍었어. 그러니까 네. 당연히 흔들거렸겠지. 근데 바로 잡고 싶잖아. 음. 그러면 키워드만 알면 돼. 자 프리미어에서 편집을 할 거야. 한 프리미어.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이야 내가 하고 싶은게 뭐야 흔들린, 흔들린 영상이지 한번 흔들까지만 쳐 봐봐 음. 나온다고 흔들림 보정 네. 흔드는 효과도 있고 흔들림을 보정하는 것도 있겠지 네. 잡기 이런거 있잖아 네. 한번 흔들림 보정을 눌러봐 네. 그러면 이 단어를 넣은 영상을 만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 음. 근데 여기에서 보면 잘 봐봐 원래 이름이 스테빌라이저거든 네. 그러니까 스테빌라이저가 안정화시킨다는 얘기잖아 아. 워프 찌그러뜨려서 안정화시키기인데 원래는 이게 표가의 이름이야 네. 비디오 이펙트의 이름인데 이 단어를 사람들이 모르잖아 그럼 네. 검색이 평생 안되겠지 음. 그래서 이 제목을 잡을 때는 사람들이 찾기 쉬운 단어를 써이 봐봐 전부 다 흔들림 흔들림 흔들림이라고 나오지 스테... 스테빌라이저라는 말을 쓰진 않잖아 네. 이 중에서 뭔가 하나를 그냥 보면 돼그럼 해결이 되겠지 네. 근데 이거를 못 외워도 상관없어 학원 음. 아니잖아 네. 또 찾아보면 되잖아 음. 그럼 까먹으면 또 하면 돼 음.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내가 그때 하고 싶은 거를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단어로 찾아보면 돼자또 하나를 해보자 네. 뭐 어떤 상황인데 네가 뭔가 브이로그를 했는데 내가 다니면서 내 얼굴만 찍힐 줄 알았는데 뒤에 누군가가 찍혔다 네. 그게 한몇초 동안 나왔다 치자 그런데 이 사람이 가만히 있지도 않아 움직여 네. 계속 나와 화면에 그럼 음. 어떻게 하면 될까 지금 어떤 상황이야 모자이크 해야 돼. 모자이크지 네. 약간 프리미엄 모자이크라고 지금 나오겠지 그지 네. 근데 그 가려야 될 피사체가 가만히 있지 않잖아 그러면 모자이크 치고 어떻게 하면 될까? 추적적이 여기는 추적이라고 나오지? 네. 그러면 이거 겠지? 영광 네. 검색어가 나오니까 음. 근데 따라다니는 모자이크도 같은 음. 말이 겠지 그냥 네. 눌러보면 그 강의가 있어 음. 이렇게 찾는 거야 네. 만약에 내가 이걸 마음먹고 강의를 만들겠다 강의 한 100만 개는 만들 수 있어 케이스를 다 섞어버리면 네 흔들림 영상 바로잡으면서 모자이크 하기 그럼 네. 또 하나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네. 아니, 말도 안돼 이런 것들이 이렇게 검색하는 방법만 알면 네. 뭐든 다 찾아낼 수 있어. 음. 너도 사실 그랬잖아. 내가, 혁도 네가 편집해놓은 영상 보고 이거 어땠다, 저땐다 얘기를 해주면 밀리리 네. 물어, 물어볼 수 없으니까 너도 음. 뭔가 찾아봤을 거잖아. 네. 이렇게 했을 거잖아. 네. 이런 식으로 하면 거의 다 해결이 되고 잘 봐봐. 특수효과, 마법효과 이런 말이 있잖아. 이거 검색하면 나올까? 네. 안, 뭐가 나올까? 진짜 마법이 나올 거야. 아마. 아 네. 그런 효과니까 잘 봐봐. 네. 프리미어 네. 마법, 네. 마법진 만들기 뭐 이런 게 있어 아, 아. <웃음> 진짜 마법에 대한 얘기가 나오네 이렇게 하니까 네. 그럼 이걸로 이런 거 뭐, 초능력 쓰는 영상을 비디오 클래스에서 강의를 만들었네 그럼 뭐 궁금하니까 네. 그냥 보면 돼내 네. 영상에 쓸 필요는 없겠지만 네. 설명 잘 해줘 뭐 이런, 이런 거 이런 거 마법학교 막 이런 거 음. 뭐 이런 게 뭔가 촬영을 했을 거고 어떤 효과를 썼을 거고 네. 그 하는 방법을 설명을 하고 있고 물론 영화 버전을 쓰고 있지만 네. 이거 무료에서 마방진 같은 거 하나 다운받았잖아 네. 그거에다가 효과를 뭔가 필터를 넣은 거겠지? 네. 근데 이 사람은 여기서 에펙을 썼네 음... 에펙을 써서 여기다 글로우 효과 이런 걸 넣었어 지금 프리미어에서안 되는 게좀 있을 거니까 네. 에펙을 쓴 이유는 각도 맞추기 위해서 어... 공간감에 의해서 어, 네, 네, 네. 하기 위해서 그런 트래킹 하기 위해서 썼거든 네. 근데 이 트래킹 기능이 뭐 이런 거야 내가 촬영을 이렇게 했어 네. 별도의 사진을 찍어놨다 네. 그럼 이 각도로 여기 붙어서 움직이, 같이 움직여야 되잖아 네. 그걸 프리미어에서할 때는 이걸 일일이 키를 내가 움직여야 돼 음... 근데 에펙은 뭐 손바닥에 다점 하나 찍어놨잖아. 네. 그러면 점에다가 얘를 붙여갖고 추적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 음, 그걸 그냥 쓴거야요 그래서 이런 효과를 만들어냈다. 뭐 이런거지. 그러니까 마법 같은 효과가 무슨 말인지를... 음, <웃음> 저런 약간 특이한... 어, 이건 그런건 나오겠지. 네, 그렇지. 그런 근데 네. 네가 생각하는 뭔가 초보자가 대충 만드는데 엄청 멋있는 효과는 사실 세상에 없다. 음, 네. 음. 그래서 그냥 스텝 바이 스텝으로 <웃음> 열심히 그냥 해라. 라는 얘기만 이제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뭐이두 가지 컨텐츠 나중에 협도가 편집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나이 이상 할 말이 별로 없어 유튜브에서 다 있으니까 유튜브에서 그냥 찾아서 알아서 공부하고 알아서 응용하고 알아서 적용해라 이게 다야 끝끝 응, 끝. 안녕. <웃음> 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